못했는데요. 작은 방에서 혼자 사투를 벌어야만 했던 17살 아아의이이야를부부에에들어어습습다다저 솔직히 집에서 o Sal a d r 요 y a 큰가요? Pumo e g 네. 미성년자 혼자 집에 머물게 한 상황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.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아들하고만 대화를 하냐고. 그걸.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. 어떻게 쓰는지 응, 이것이 뭐 어디가 기준으더 찾아보기도 했더라고요. 재택치료 관리를 해준다던 보건소는 거의 연락이 안 됐습니다. 할 네. 수가 없어요. 이게 현재 살아있는 진짜 존재하는 번호인지도 의심할 정도로 전화가